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코인 탐사대 입니다 어, 최근에 그타임스톱프 관련해서 상장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어, 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 어, 공식 카페를 둘러보는 중에 아 어, 여기 이제 시티워크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그 계획이 이, 이것을 그 게임 개발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지나이제 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첫 영상인 것 같네요. 요게그 오픈을 한 때가 9월 7일 날어 6시에 어 타임스토프 안드로이드 버전과 아이폰 버전을 공개를 했다. 그래서 이날에 오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평점은 그 5.0점으로 이제 평점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 다운로드는 5,000회 정도입니다. 어, 그러면 이 시티워크는 무엇을 할수 있냐면, 어, 시간의 단위인, 어, 그, 타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 이제 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500보당 1타오를 얻을 수 있게끔, 어, move to earn 방식의 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게임 소개를 좀더 둘러보면, 어, 타오는 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보행을 제공하는 시티 워크 내의 경제 시스템이다 경제 시스템 외에도 돌이 있다 타워와 돌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강화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해서 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어, 좌측에 앱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 가입을 하실 때 신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기존의 그 타임스토프에 그 가입되어 계신 아이디와 어,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타임스토프를 어, 채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그 해당 계정과 연동을 해서 어, 연동이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어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2000보를 걸었는데 여기 스텝 상으로는 어 1000걸음 정도가 이제 걸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불편은 한데 뭐냐면 어 여기 보면 500보당 500보마다 1 타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보를 걷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스텝 포인트가 그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500 보당 여기 AD라고 뜹니다. 광고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1타우가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주지 않으면 누적 스텝 그 수도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어, 요거는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광고를 어, 넣은 이유는 광고로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보안의 목적이 크다 광고 단가는 어 일반적인 가격 대비해서 낮은 것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설정을 해서 광고 노출이 잘 된다 라고 이렇게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러면 이 연동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그 연동까지만 하고 이 게임으로만 사용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 당시에 이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이미 9월 초에 이 타임 토큰에 대한 스왑 비율이 공개가 되면서 어, 이 타우 그 토큰에 대한 어, 이것도 연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타우를 가지고 f e 로도 바꿀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연동해서 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보시면 어 여기 그 광고를 또 추가로 도볼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광고가 나오게 되고 어이 광고를 만약에 이제 통해서 보게 되면 어 이와 같이 어이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확률이라게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 번에 광고를 시청해서 15개를 어 받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확률이 1% 어, 보통은 0.3에서 0.5 어, 요정도 수준으로 어 이렇게 채굴이 된다 광고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500보다 일걸음씩 걷게 되는데 어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하단에 보면 여기 그 사각 박스 어, 3개가 나와 있는 거자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캐릭터를 꾸밀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이제 아티팩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만약에 타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랜덤으로 아이템 박스 아이템을 얻게 된다. 단 이제 소모 비용은 10개의 타우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사위로 들어가 보면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스피너 돌릴 수 있는 거는 30회를 돌릴 수 있습니다. 어, 이 30회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는 어 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경험치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돌 돌과 타워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돌 같은 경우는 어 14,000개 14,142개 돌을 모으게 되면 빌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게임 요소를 강화 기능을 어, 같이 넣어놨습니다. 요즘 뭐 무브투어 방식이 게임 요소들을 많이 이제 어, 집어넣고 있어가지고 이 이것 또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전투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매칭 시스템이에요. 이, 매, 이 유저와의 매칭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일단 어, 아직 업그레이드 안 돼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경 이게 그 체력과 그 다음에 어질리티와 인텔리전스라고 돼 있는데 요게 어, 레벨업을 하게 되면 5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요 5포인트를 가지고 스택과 어질과 인텔리전스에 분배를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요거를 클릭하는 순간 어 포인트는 사라진다는 점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그 다음에 요 매칭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 타입 티어 걸, 티어를 이제 변동할 수가 있는데 요거까지는 좀더 어 해보면서 이렇게 좀어 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모은 것을 가지고 어이 타우를 어떻게 지갑으로 전송되느냐 라는 질문인데 어 여기에 보면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우가 100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갑이 오픈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100점을 만들어야 지갑이 오픈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내가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 타임 스토프는 타임 스토프대로 채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티워크를 통해서 이제 타워를 만약에 채굴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최대 걸음수는 12,000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줄어들 것 같죠? 그래서 12,000보라면 500보당이라고 하면 24번을 이제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죠. 자 그러면 그 어, 하루에 24개의 타오를 채굴을 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타오에 대한 가치를 작년 버전으로 좀 보면 작년에 어, 10월달인가요? 어, 그 요맘때쯤에 어, 공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오에 대한 가치는 13원으로 보장한다. 어, 보장이라는 말은 이제 좀좀 미양사 좀, 어, 좀, 좀 그런 그렇... 한여튼간에 13원의 가치다,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어, 띄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4개를 채고를 하고 13을 곱하게 되면 하루에 312원 어, 월 평균 30일을 한다라고 보면 9,360원을 채고를 하는 개념인데 자, 아직까지 타우 어, 피, 피 토큰에 대한 어 가치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가, 어, 상장이라든가 아직까지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벌지 않을까 라고 이제 어, 보여집니다 다만 뚜껑을 어, 열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 광고가 상당히 좀 번거로운 기능이 있어서 요게좀 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다고는 라좀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일, 일상적으로 걷게 되고 걷는데 공짜로 벌지 걷지 말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일단 시작은 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